이제 진주하고 네 가져진주요 아이 맛은 네 그러니까 발 사건이 발생 아 발생했다라고 의역을 하는군요 네아 그래서 수정하면 은네 세무하는 시간에 네, 냉호라는 사건이 네 발생했다. 아, 세무라는 시간에 냉호라는 사건 발생을 했다. 선생, 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, 선생. 질문해도 되죠? 네. 네, 그어 선생님이 써 주신 거 보시면 보면. 여기 그, 어, 그 나런틸이 들어가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잖아요. 네,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해석해주신 거 보면 뇌물라는 시간에 효과가 발생했다는데 여기는 부정어 해석이 없 없잖아요. 여기는 부정어가 있는데 여기는 부정어의 의미가 지금 없거든요.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? 음, 이 시간 전는 네. 아, 헐, 대박. 오, 선생님 짱, 킹왕짱. 아, 원래, 그니까 러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주신 이 세모라는 시간에 네모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의역 자체가 결국에는, 아, 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석이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 거쳐온 거네요? 네. 아.